어, 아, 뭐야. 벌레가 앉았어. 짠, 안녕하세요. 노아스토리, 노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푸 전시를 하는 곳에 왔습니다. 여기는 삼성 백제역에 2번 출구로 내리시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또 제가 어, 인플루엔서로, 이블루 앤 언서, 이블루 언서로 이렇게 왔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교양 있는 또 이렇게 미술관에 온 만큼 이제 교양 있게 아주. <웃음> 이렇게 <웃음>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그때 입었던 크리스토퍼를짠짠 네. <웃음> 호스튬을 하고 왔는데 오면서 너무 챙피해 죽을 뻔했잖아아요오 네. <웃음> 너무 귀여운데? <웃음> 아. <웃음> 어, 여기 <웃음> <되게> 미끄러 <웃음> 안녕하세요 이렇게, 이렇게 내가? 응. 응? 집단 생각나, 집단. 안녕하세요 <웃음> 어떻게 보드려야 되나? <웃음> 아 이렇게 원화, 원화가 이렇게 있네. 왜 <웃음> 그래? 풍처럼 노랗게 나왔어. 박가 <웃음> <웃음> 소개도 있고 우리가 소개되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들 아이들. 이렇게 영상이다. 첫 스케치를 얘네로 이렇게 만든 건가봐. 첫 스케치의 아이들인가봐. 아 이게 진짜 로빈인가봐. <웃음> 처음 봤어. <웃음> 아빠 <웃음> 가 되게 사악하게 생겼네.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저 우와 우들어갈 우와 우와 우 뭐, 체험형이야, 체험형 여기는. 나도 미끄럼 타볼래. <웃음> 아니, 들어가줘 <마>. 너무 줘봐. <웃음> 계셨습니다 네. 야, 1층에 내려가면 부즈샵 어떻게 또부즈또 또 이제 통장 텅텅 털리겠네 어? 굿즈 되게 많아? 마우스테드야? 어 이거 너무 귀엽잖아 이거? 꿀 민태차 꿀이 들어있나 진짜? 꿀 꿀이 들어있어 이 그림이 원래 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? <웃음> 이, 이 옷을 입고 있지? 뭐좀 창피스럽지 왜 자꾸? <웃음> 샘 <웃음> <웃음> 활기찬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조용한 어, 어, 어. 교양 있는 분위기라서 약간 내가 유난스럽게 하고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창피스럽습니다, 지금 네. 자세히 안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건 직접 오셔서 봐야되니까 대체 이런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묘사의 기술 여기는 묘사의 기술을 어떻게 묘사를 했는지 설명을 해놓은 했는 것 같아요 푸 세상에 나오다 이제 푸가 세상에 나온거야 지금까지 는 스케치였지만 이제 어떻게 푸가 이제 나왔는지 음. 우리가 아는 푸가 아니야. 티거 봐, 이거 티거 어떡할 거야. 옷도 안 입고, 인, 야 얘는 빨개 벗고 있는데? <웃음> 그렇게 그림을 뛰어나게 잘 그리는 것 같진 않은데? 뿌리인 것 같아. 근데 요즘 도화책 봐도 되게. 근데 이렇게. 디즈니는 초반 그 스케치 봐도 잘 그렸던데. 디즈니는 좀 이제 상업화돼서 그런 세계에 유명한 일러스트들이 모인 거고. 굿다, 술래인가 아다 굿다, 여기까지. 그렇게또 나오니까 여러분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놀수 있어요 여러분. 자, 신발 가, 가시죠. 저 전시를 다 보고 이렇게 개막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미술관이라고 이렇게 공원도 있고 겸사겸사 나오면 되겠는 자, 여기 옆에 보면 바스코치도 있어요, 바스코치. 커피는 스벅이지 개막식에서 볼게요. 짠! <목소리> Uh, taking the bag, bump, bump, bump, downstairs. Ah, oh.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오셨나요?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노아스토리 여러분 제가 맛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먹으러 갈거니까요러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 저 옷들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아서썹이리 와와와와와 와와와와 사장님 이세계에메뉴요 여러분, 이게뭐냐 면, 마미가마마가 엄마, 이가? 엄마, 이가? 엄마, 이가? 엄마, 이가? 엄마, 말 이가? 엄마, 이가? 엄마, 이가? 엄마, 가가 스 키프. 가운누들인네 차가운 누들이그러굴어야 되나? 그렇지만. 음. 고소해. 음 아주 꼬시다. 너무 아주꼬이 다. 너무 맛있나? I highly recommend it. 다른 건 말이죠. 후방에서 보면은 맛은 확 적이 없어 어우 이게 뭐야 벌레 같은 맛없는 못먹아이 새우 통통한 거 뭐지? 두 번째 두 번째 배당수아 이거 삼겹살이구나 어 태국 퓨전이야 음... 삼겹살 치키나 스키나. 갈비에 뭔가 약간 그 감칠맛또는그 신맛 섞이면서 뭔가 응? <웃음> <웃음> 오늘 교양 있게 야돼 교양 있게 먹는 것도 교양 있게 교양?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먹어봤어? 감자? 뭐야, 뭐야? <웃음> 이거 뭐야 뭐야? 이거 뭐야? 먹어봤어? <웃음> 감자? 당황 당황 당황 당느 당황 당황 당황 당황 당황 당황 당황 당황 자 이제 목을 한번 푼지르고. 어! <웃음> 가지를 밑으로 해 줘. 날개. 존나 비벼. 존나 얘 이물 같다. 서로 갔다 아프다. 기분 갔다! 갔다 존나 비벼. 파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교양 좀 차려요. 됐어요. <웃음> <오, 내 거야. 웃음> 너무 귀엽잖아. d o n 가 뭐야? 피. 그러니까 향수이 잡. 오, 되게 신기야몇 술이야? 너무 있었어나 진짜. My favorite, a Land. 어떻게 여러분 오늘 하루 브이로그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. No.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아 스리 노아였습니다 안녕 끝이에요 쪽팔린다고 옷을 가아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